안녕하세요. 공간 크리에이터 이지영입니다. 정리는 나를 돌보는 거예요. 그냥 어, 사람들이 정리라고 하면 아, 버려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가 뭐, 이렇게 진열장처럼, 백화점처럼, 매장처럼 이렇게 놔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울 공간이고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는 공간이고그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 공간을 정리하는 거는 나를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무조건 비 오셔야 돼요. 그거는, 어, 두번 말해도 세번 말해도 백번 말해도 그거는 정말. 아깝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지금 내게 필요 없는 거를 비우는데, 아, 비우는 게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나를 위한 것만 남겨보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다시 해요. 그렇게 해서 좀더 분류가 쉬워질 겁니다. 현재 나를 위한 것만 남기시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간에 역할을 주는 겁니다. 단한 평? 한 평이라도 정말 요즘 비싼 공간이잖아요 그한 평을 허투루 쓰지 마시고요 그 공간에 역할을 주는 거죠 아! 나는 이 아일랜드 식탁 끝쪽을 내가 즐길 수 있는 홈카페처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곳에 내가 좋아하는 커피잔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향이 좋은 커피를 놔두면 그게 이제 홈카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평이라도 호투를 쓰기보다는 역할을 주어서 역할에 맞는 물건을 가져다 놓는 거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알맞춤입니다 우리가 옷못 입는 사람들은 이제 의뢰 깔맞춤 많이 해서 옷을 입잖아요. 그게 무난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신발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액세서리로 이제 포인트를 주고 다른 색을 이제 선정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집도 이제 정리를 다 무난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로 깔맞춤을 하면 좋아요. 벽지라든지 이제 창틀, 몰딩, 방문 이런 전체 마감재와 비슷한 색을 큰 가구를 두시고요. 이제 저희가 옷을 입을 때 포인트처럼 이제 뭐 러그라든지 아니면 커튼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이렇게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을 색깔을 조금 튀게 해서. 포인트를 주시면 집이 조금 더 정돈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리템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떠한 바구니가 필요할까 어떠한 가구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서랍장을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넣을 때 요즘에는 많이 거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레스룸 형태로 헹거 위주로 옷을 많이 걸고 수납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다 옷이 걸 수가 없어요 팬티라든지 양말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으니까 뭐 레깅스라든지 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걸기에는 조금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서랍장에 있어서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화장대도 보면 위에 막 너무 많은 것을 진열해 놓으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자주 쓰는 스킨 정도만 기초 세트만 위에 올려 놓으시고 나머지는 서랍장에 다 넣는 게 좋죠 때로는 안 보이는 게 답일 수 있어요. 공간은 배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살기 위해서도 비우기도 하지만 보통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물건을 비워내고 그 가족이 같이 쓸수 있도록 함께하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내 것을 줄여서 같이 쓰는 사람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그 사람이 찾기 쉽도록 라벨링을 해 주는 것. 그리고 좋은 향을 넣어서 우리 가족이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간은, 어, 공간을 잘 정리하는 거는 곧그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Love yourself. 아, 제가 방탄을 좋아하는 암이기도 하고요. <웃음> 어,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과거의 추억도 미래의 불안도 아닌 현재 나를 위한 물건만 남겨주는 거, 온기를 가득 채우는 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리 공간에 대한 네, 이야기입니다. 네.